안녕하세요 세이브더실드런 사무총장 정태영입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실드런은 그동안 국내외 취약계층의 아동과 가정이 더큰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과 가정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식량 부족 사태가 심각해질수록 질병과 빈곤, 영양실조, 아동, 노동의 위협으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이들 역시 아이들입니다. 세이브트칠드러는 국경을 넘나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활동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위한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세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로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내어 국내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또 교육과 생계를 지원해 아이들과 가정의 삶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해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p r o 트 e c t a generation. 지금 바로 다음 세대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